안녕하세요 동문입니다. 오늘은 강화도에서 정말 예약하기 힘들다는 중국집 금문도에 왔는데 여기가 현지인 분들이 오기에는 부족하다, 가성비가 떨어진다라는 말도 있고 외지인 분들이 왔을 때는 특색 있고 괜찮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중국집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됐다. 순무탕 수육이랑짬뽕 먹을 거. 이랑다 머리. 국대기로. 아, 그리고 콜라 이 그래 이거 그냥 한번 먹어 봐. 뭐빼도 되지. 왜 누가 안 먹어 오이? 얘가 응. 나는 아니, 싫어. 나도 싫어. 먹 하는데, 진짜 안 맞아. 음, 고구마고 응. 음. 집. 그냥 하나 도 안달달한 음. 고구마 집 같아. 음. 아, 양이, 음. 양이 음. 엄청 많은데. 되네. 어. 들 너무 많다 가네. 그래? 음. 음. 근데 양 진짜 많 어이어 진짜 부드럽다 면 색깔이 좀 특이하네 음. 음. 부드러운 면이랑 고구마의 그 바삭한 식감이 잘 어울리네 간도 엄청 잘 되어있는데 우리 이거 짜나자. 짜나는 거 직접. 하나 둘셋 짠. 이게 와사비를 응.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고기 팀 부드러운데? 안 먹어봤어. 너무 뜨가지고 무랑 아, 유자도 어. 잘 어울리네 무의 쓴맛이 하나도 없어 음. 음. 음. 음. 음. 음. 와사비는 확실히 맛있어 어와사야 음. 맛있는데? 달짝지근하지 음. 음. 음. 음. 짜장 소스 자체에 간이 좀 세긴 때네. 응. 응. 이 마지막에 고구마 맛나는게 맛있어. 그렇지. 응. 딱그 고구마의 은은한 단맛이 응, 나는 게. 전체적으로 응, <웃음> 되게 좋은 재료를 쓰는 것 같아 그냥. 지역. 액짬뽕. <웃음> <웃음> 난, 난 짬뽕이 더 낫다. 그래? 음. 약간 불맛 나는데 약간 불맛. 불맛이랑 그 재료가 되게 많이 들어가서 그 재료의 깊은 맛이 다앞 보여줄게서 앞을 보여줄게서 앞보여줄게 고추 엄청 매워. 와 갑자기 땀. 와, 미쳤다 진짜 매워. 음. 먹어봐 한 번. 딱 봐도 맵게 생길 수 우리가 먹던 맛이 달라 응 우리 평소에 먹던 중국집은 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미언맛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좋은 재료로 만든 그런 중국집 맛? 와, 와 진짜 맵다 제철쿨 어, 시원하다, 국물이에요. 응. 고기튀김도 입에 쏙쏙 들어가게끔. 음? 간식밥? 음, 사이저게 전복 3분의 1 조각씩. 양이 엄청 많긴 하다. 고추 없데잘보고먹어그니까 어, 고추 먹자마자 그냥 땅생 폭발해가지고. 진짜 맵게 그냥 양 념이 너무 아까운데, 간짜장 소스가 너무 아까운데, 밥 먹기엔 너무 배가 부를 것 같아서 그렇지. 음. 이런 포니콜의 중국집이 이렇게 그러니까. 장사가 잘되다보 그러니까 이빵 나는 와사비 넣어요이 그러니까. 음. 와사비가 약간 신의 한 수네 근데 음. 내 빠지 아다 봤을 때 음. 셋이 오면은 탕수육 음. 하나에 음. 요리 음. 두개 이렇게 시키면 되겠네요 음. 둘이 오면 좀 애매하다 그치? 다 먹어보긴 해야되는데 어. 근데 옆에도 아까 다 남겼잖아 약간 옆에 테이블이 둘이 왔는데 면이랑 탕수육 거의 다 남겨가지고 백짬뽕이 유명한 이유가 있네 애기들은 달짝지근하니 짜장면이 나올 수도 있어 아 국물이 진짜 침국이네 고기튀김이 얼마나 신선한지 한번 단면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 좋아 이거 두껍잖아 내 근성장 하고 어요 돼지고기 <웃음> 어디 신선한 음식 앞에서 근성장 얘기를 고했어 <웃음> 유자소스랑 고기가 잘어울린다기보다 유자소스랑 이 무가 잘어울려 무가 진짜 잘 어울려요 유자소스랑 다르네요 음. 아, 무도 진짜 많이 남았어요 무가 무가 네, <웃음> <웃음> <웃음> 너무 아까워 <웃음> 마지막 한입 나더 아, 있어 <웃음> 응? 야, 주작 유튜브다. 거긴데? 먹네? 먹어. 나 먹을 거야. 뭘? 얘들이 진짜 배부르니까 나한테 다 주. 니 먹고 있잖아. 이 고추 진짜 매워. 고추. <웃음> <웃음> 우리가 우린 익혔으나 아예 잡지도 못했어? 굴이 진짜 신선하다 나 이제 알 같아 근데 비릿한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컸는데도? 어 오히려 그굴주이의 고소한 맛이나 그렇게 하니까 먹는 거 싶다 바다의 우유 어. 아... 배다 배고프다 <웃음> 강화에 오신다면 한번쯤 예약을 해서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힘들게 힘들게 막 한달만에 예약해서 오거나 그렇게 되면은 살짝은 실망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가성비적인 부분에서는 국배이두개에다가 콜라나 하 탕수육까지 해가지고 48,000원이 나왔는데 또 다른 중국집에서 사실 면 요리 세개에다가 탕수육 하나 시키면은 그 정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뭐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좋은 재료를 쓰고 있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백짬뽕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백짬뽕, 간짜장, 탕수육순 탕수육은 살짝 퍽퍽한 감이 있어서 아쉬웠고 간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고구마의 달달함이 살짝 올라와서 만족스럽고 백짬뽕이 야채와 해산물에서 은은한 불맛도 나고 굉장히 부드럽게 조리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맛있었어요 한 번쯤은 강화에 와서 진짜 먹어볼 만합니다 잘 먹었습니다